와봐. 일로 와보라고. 네가 지금 커튼에 쉬했잖아. 왜 모른 척해?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따라와. 따라와. 백제로. 백제로. 너가 여기다 쉬했지. 어? 미안해? 진짜야? 미안할 거 알면서 근데 제어가 안 돼, 그 순간에는? 사실 뭐그 정도로 미안하진 않지. 지금 표정이 쉬를 했는데 뭐 쉬가 마려 n e 쉬가 마려워서 쉬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? 그 표정인데? 근데 너무 계속 커튼에 영역 표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계속 놀올 때마다 커튼에쉬어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응?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예쁘니까 용서해 줄게 원래 예쁘면 다 용서 되는 거야 예쁜 게 죄야 아 예쁜 게... 예쁜 게 성공이야. 예쁜 게 참. 응, 예뻐요. 그 와중에 또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는다. 저, 저 여기 싫닦고 있잖아. 잘했어.